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학교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어학교를 조금 안 좋다고 하는 식으로 자막을 다른 적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이니까 너무 막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저는 도쿄에 이케부쿠로에 있는 어떤 어학교를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니게 돼요 이케부쿠로에 있는 어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라 소리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기에 이재율 시험 준비도 태조는반이 따로 있고 뭐 이래저래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오전반은 이제 9시부터 12시 이렇게 들어가고 오후반은 이제 1시부터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레벨테스트가 왜 결과가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레벨테스트 결과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오전반으로 들어가서 되게 어려운 수업을 받으면서 한 1개월인가 2개월 다니다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낮은 반에서 천천히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기보도 되게 잘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저는 좀 낮은 반 네, 오후반으로 들어가서 기초부터 수업을 듣게 돼요. 저는 이렇게 제 의견도 잘 들어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괜찮, 괜찮냐고 막 이렇게 말도 해주고 학생을 잘 돌봐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어학교가 약간 학생을 돈으로 보는 느낌이 전좀 들었어요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쭉 다니다 보면 한 2년 정도를 다닐 수 있잖아요 어학교를 그러면 초반에는 엄청 잘해줘막상담도막 하고 학생을 챙겨주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은 여기서쓸 돈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고 이미 다낸 상태잖아요 그러면 약간 관리가 소홀해진달까 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사람을 껌에다가 비유를 하는 건 조금 그런데 학생을 껌마냥 단물 빠지면 약간 팽 하듯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는 어학교를 그렇게 막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 나는 좀 일본에서 새롭게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 j u 반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j u 를 혼자 공부하는 거랑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약간 질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이 너무 낮은 수업이었어요. 이제 이 수업이 그냥 제가 독학하는 것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좀 실망감이 컸어가지고 그런지 약간 학교에 대해서 저도 좀 싫어지고 어, 처음에 얘기 들었던 었 거랑은 좀 다른 게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어,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대학교 진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대학교 진학에 맞춰진 어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차라리 한국에서 이제이후 준비를 하면서 일본 대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진짜 그게 아니면 그냥 함부로 아무 어학교나 입학하는 거는 비추드려요. 진짜로. 일본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워홀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학교를 신청을 해서 다니시려고 하는 거면, 진짜 말릴게요. 왜냐하면요, 어학교는 엄청 출결이 빡세요. 진짜, 80%를 안 넘으면, 학교에서 나 난리 난리가 나고, 상담 불려가고, 막, 진짜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정도로, 사람을 막들을붓거든요 그 처음에 그 80%가 뭐 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80%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아요 외로워 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질 때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일이 많은데 병결도 무조건 무단 결석 처리를 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단 결석 처리를 했었고요. 학교에서 병결 병결을 하려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거나 인플루엔자를 걸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냥 다 무단 결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단 결석. 그러다 보니까 진짜 출결 챙기는 게 힘들어요. 80% 놀면서 챙기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음, 어학교를 함부로 입학을 해서 어학교 성적이 낮아져서 괜히 다음에 뭐 비자 취득하는데 문제 생기는 일 없게 공부할 마음이 아닌 그냥 일본을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홀로... 가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사실 저도 어쩌면 워홀로 일본을 즐겼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히 떨어질까봐 워홀이 아닌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어학교를 가자 이렇게 해서 어학교를간 거였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었나봐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베트남 친구들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안 내고 그렇게 그냥 학교 수업을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반에만 한 6명? 7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대다수의 친구들이 수업 질을 흐려놔요. 선생님들도 좀 별로예요. 물론 제가... 그지같은 학생이어서 별로 안좋았을수도 있겠지만 일단 편에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이렇게 사바사바도 잘해야되고 힘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어학교를 선택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지역을 선택을 할때 도쿄냐 오사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었어요. 왜 도쿄나 오사카를 고민을 했었냐면 유학을 간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 선택은 도쿄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전 처음 배우는데 사투리 환경에서 일본어를 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물가가 비싸더라도 도쿄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물가 얘기를 했는데 물가에는 일본 야칭이나 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야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한국인 비율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냥 일본어로만으로 제가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한국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한국인의 힘을 빌릴 것 같아서 한국인이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학교나 어디든지 뭐 도쿄 안에 있는 어학교는 무조건 한국인의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학원에 부탁을 해서 제일 없는 곳으로 알려달라 해서 간 곳이 이케부쿠로에 있는 학교였지만 아니, 한국인은 진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커버치기 위해서 도쿄의 물가와 한국인을 커버를 치기 위해서 선택을 한게 거주지역을 사이타마로 잡았어요. 아무래도 신주쿠 쪽이나 이쪽보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정말 적어서 알바할 때도 한국인을 마주치는 경우도 없었고 마이토사키에서도 한국인이 외국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의 유학의 성공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의 다양성도 제가 어학교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커리큘럼의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미래를 선택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커리큘럼의 다양성을 조금 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커리큘럼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 진학이나 취업이나 뭐 어느 방면으로든 전문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어 조금 다니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어학교를 선택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제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동영상을 찍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꽃길만 갔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